긴가 긴가 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. 완전 완전 지금 완전 가보시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 근육 같은 게 완전 여백을 줄이려면 은 얼굴살이 진짜 빡빡빡 빡빡스 얼굴이 진짜 작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가기 전에 경락을 가거든요? 제가 저번에 그 시술 관리 영상을 올리고 저 정말 태어나서 그런 관심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DM도 제가 진짜 200개? 300개 답장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2탄으로 요즘에 또 받는 관리들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법 때문에 이제 병원이나 피부과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힌트를 드릴 수 있게 제가 7월부터 관리 받으러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클립을 찍어놨거든요 먼저 가장 최근에 시작한 거는 울세라랑 경락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브이캣으로 엄청 효과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브이캣도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. 그거는 5회까지 하고 그만둔지 꽤 됐고 최근에 한달 전에 제가 울세라를 받는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또 그거 효과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약간 캣주사가 이런 여백을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울세라는 리프팅도 해주고 이러는 개념이라서 약간 이런 얼굴 선이 정말 확정리 정리가 되고 저는 그 캡처사 먹고 나서 내 얼굴에 2호 이상의 여백을 줄이려면 뼈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회까지만 하고 도만둔 거거든요? 근데 을세라를 받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작아지는 거예요. 이게 받고 나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났는데 상... 할때 실장님이 한달 뒤부터 효과가 날 거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정말 한달 뒤부터 얼굴 살이 진짜 이렇게 줄고 제가 이런 얼굴 외곽 쪽에 이런 울퉁불퉁한 게 진짜 컴플렉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그 모양대로 약간 디자인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돼갖고 너무 좋았어요. 저도 약간 주변에 물어물어가지고 발품 사아가지고청산에 있는 데서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청삼이라서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캡조사보다안 비쌌어요. 진짜 신기한 게 거기다 약간 호텔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시술 받는 방이 1인실이에요. 그 경락샵처럼. 그리고 받을 때 약간 얼굴에 이렇게 아치크를 저는 울쎄라 처음가지고 이렇게 진짜 사방에 다 바르는지 몰랐거든요. 가기 전에 울쎄라 진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겁을 진짜 많이 받고 왔는데 마취크림을 진짜 막 이렇게 온 얼굴에 발라주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안 아파다.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? 그리고 저는 거기가 연예인들 발리샵으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. 근데 진짜 입구 근처에 벤이 진짜 많고 약간 긴가 민가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. 두군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리고 보통 피부과 이런 데 가면 은 실장님이랑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의사선쌤이랑은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되게 되게 예쁘신 여자 의사분이 해주셨는데 울세라 해주시면서 약간 상담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나이가 딱서른이어가 지금은 고지 울세라 하고 한 2, 3년 뒤에는 슈링크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약간 피부 탄력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거 제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 1년, 2년 뒤에 슈링크도 해볼 생각입니다 슈링크 해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최근에 경락샵을 결제를 했는데 경락샵이 1인샵이에요. 근데 여기가 진짜 진짜 유명해가지고 대기가 내년까지 밀려있는 거예요. 저도 한참 기다리다 갔는데 지금 완전 완전 완전 하거든요. 일단 제가 다녔던 그금단비가 가입비가 이런 큰 체인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했어요. 저는 보통 10회 할때 100만 원 넘게? 120?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75만 원이었나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1인샵이다 보니까 진짜 프라이빗해요. 그런 큰 체인으로 다닐 때는 관리받는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거의 다 벗고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지나가실 때마다 되게 약간 이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고 진짜 아을 막. 봐. 확확 이렇게 힘줘서 해주시거든요? 근데 확실히 받고 나면은 얼굴 선이 되게 정리되고 이런 얼굴 뼈 사이사이에 그런 조그만 그런 공간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서 확실히 얼굴이 진짜 작아져요. 그래 가지고 저는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경락은 정말 정말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 미간 보톡스를 다시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근육이 들어간 게이 미간 보톡스랑 이마 보톡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은지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저 여기 이 이마에 근육이 엄청 심하다고 했잖아요. 이게 점점 점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람이 되게 인상이 사나워 보이고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좀 다시 완득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제가 맨날 말하는 그런 공장형 저는 약간 턱. 이런 거는 맨날 거기 가서 먹거든요. 근데 진짜 가격이 저렴하다고 별로 안 좋은 것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진짜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가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은 과금을 진짜 유도 안 해요. 그래가지고 두개다 해도 되는데 두개다 하면 은 힘이 너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추천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미간 보톡스는 맞았거든요. 그렇게 하고 이쪽에 약간 색소 침착된 거 토닝까지 받아가지고 한 3만 원? 완전 완전 저렴하게 했고 지금 한 1주, 2주 정도 지났는데 완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? 진짜 여기 있던 그 근육 같은 게 완전 하나도 안 보이고 제가 원래 피부과 가서 실상님들이다 하는 말이 제가 이 눈을 뜨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마로 자꾸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건데 이거 안검하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거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일단은 이 미간 보톡스로 완전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완전 완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의 단점이 이게 맞고 한 1, 2주부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. 근데 저는 딱 일주일 지났을 때이 쌍꺼풀 앞머리가 또 이렇게 약간 내려앉으면서 이 눈이 약간 이랬다면 이렇게 약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눈썹 자체도 약간 이렇게 엄청 올라가요.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눈썹 이일자인데 자꾸 아치형이 돼가지고 그게 조금 짜증났는데 이거는 보톡스 풀리면서 다 돌아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또 지금 PT를 끊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정말 단기간에 한 7kg, 8kg 이렇게 감량을 하고 체지방도 많이 빠졌는데 근육이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약간 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PT를 다니면서 증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3kg, 2kg 정도 증량을 했는데 저는 이 PT 받으면서 얼굴도 엄청 좋아지고 몸도 진짜 진짜 많이 달라져가지고 여러분들도 PT 안 받아보셨으면 한번 받는 거 완전 완전 추천 드립니다. 또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거든요 그냥 헬스장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PT를 비싼 돈 주고 받지 이랬는데 음다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. 암튼 그렇게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관리들입니다. 화장 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딘토 이거 발라줄 건데 저 요즘 이걸 완전 빠졌거든요. 약간의 글로시 립인데 그렇게 막 글로시 글로시 그런 느낌 아니고 물기만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머리까지 해가지고 저는 얼른 경락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외에도 또 꾸준히 관리 받아보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영상 찍어 올게요. 어 이거 뭐야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